그렇지, 아, 아이고, 필기도 알아서 잘하네. 예, 네, 보충하는 단어 줄여서 보원데. 자, 그러면, 수식언지 보원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꿈, 수식언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어, 수식언 꾸며주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네. 보어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 나를, 나를 보충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 그렇죠.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응. 아까 전에 보충 수업은, 보충 수업 안한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할 아, 거라고 요 아, 불안정한 문장.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보원지, 응. 수식원지 알려면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싹 빼고 나요. 빼, 뺐단 말이야. 안 보이게 지웠어. 그러면 I am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음이 전달이 잘 돼요? 아니면 잘안 돼요? 잘안 되겠죠.